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제가 장명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유튜브 두 건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건은 첫 번째 건은 20만 명이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두 번째 올린동영상 지금 11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한자는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 가장 많이 저에게 이런 한자, 이런 한자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한번 좀 설명해달라.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문의 드는 게 구슬주자였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가. 사주팔자를 버리고 이런 한자를 쓰게 됐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성... 여성이나 남성이든 보편적으로 구슬주자는 여성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때론 이름을 감정하다보면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구슬주자. 구슬주자를 쓰면 어떻냐? 특히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에서 구슬주자가 쓴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핵이겠죠. 여기에 이름 글자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이 맞달,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쓴는 같은 곳에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구소록은 앞에 인금왕인데 우리가 핵수로는 사획이지만 은 실제로는 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구소록에 인금왕이지만 구소록변을 차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구소록은 오행상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 신금이니까 음의 금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할 때 이런 글자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냥 상관없이 이 가운데 글자의 구슬주자를 쓰게 된다. 이주, 뭐 김주, 어떻게 박주 이렇게 나갔을 때 보편적으로 구슬주자를 쓰게 되는 종전의 일지만맞달 역할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어떤 글자냐 동방인자입니다. 동방인자. 이름의 이름에 예를 들면 동방인자를 가운데 쓰게 될 때, 보편적 가운데 쓰게 될때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어쨌든 이 글자가 있음과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남이나 아니면 만면이남자로은 장남이나 맞사이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은 장녀나 아니면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이 글자를 쓴것다 동시에.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 글자를 쓰면 은 자립심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에 자립심이 있어요.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립 독립 의지가 강건하다 이렇게 봐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글자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있어도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얘를 사주에서 사주에서 이, 구, 이 구소록변의 신금 자체를 잘 조화를 해서 부족할 때 채워주게 된다면 얘는 사장급으로 가게 됩니다. 오너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 속에는 무병감이 있겠죠. 지장간에서이 글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 자체는 굉장히 장맹에서 상설은 글자가 잘, 잘 활용하면 얘야말로 기가 막힌 한자 중에 장맹에 쓸수 있는 글자 중에 한글자다보는것이죠 사주에서 굉장히 흉하고 악한 것을 이한글자를 쓴과 동시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동방인이다 이경겠죠 반면에 잘못 쓰게 된다면 이 인자는 몸의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글자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이것은 독약이고 잘 먹으면 최고의 좋은 보약이 될수 있는 한자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런 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설을 짓자면 자립독립 의직한 건 동방인 자립 독립 독립, 의지, 강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강하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동 력할을 하려고 한다에 좋을 수 있겠죠. 깃불이자를 쓴다. 깃불이자를 쓰게 된다면 특히 가운데 글자에서 이렇게 깃불이자 어쨌든 이 자를 가운데서 에 이렇게 쓰게 된다. 가운데. 그래서 가, 장면에서는 가운데 글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삼원오행이 나온다면요 삼원오행.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면 은 대범할 것 같지만 좀소심하다사색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창의성, 문화 예술 기술성을 갖고 있는 글자다. 창의, 기술, 예술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김희애, 펜트리 김희애,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 박희애, 박자를 쓰게 된다면 고집이 세다, 우직하다, 자기 스타일로 가려고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자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최희애, 그러면 최희자 쓰게 되면 주거를 독립하라. 최자를 쓰게 된다면 최희 무슨 쪽으로 나간다면 그럴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꼭고향을 틈진다. 그랬지. 최식을 쓰게 된다면 그러나 박씨를 쓰고 이씨를 쓴과 동시에 상향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희를 쓰게 된다면 희를 쓰게 된다면 사색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공상적이다. 그러니까 창의성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다. 이걸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사주와 맞지 않으면 배우자를 떼는다 말이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픔을 준다. 배우자 문제에서 아픔을 주고, 여기에 잘못하면 부친에 대한 문제, 부친 배우자 여기에 대한 걸 사주하고 전혀 맞추지 않고 이 시자를 쓰게 된다면 아픔을 주는 한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의 참진자, 참진자는 무지은 종교가 개입다 기독교 불교총교이 어느 종교든 좋으니까 이 진자를 쓰면은. 진짜를 쓰게 된다면 종교의 개입이 있다 이게 오겠죠. 종교를 믿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진짜를 쓰면 사업가보다는 음, 원래는 음. 소속급여를 받는 가 그러니까 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오너가 아니라 소속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종교가 개입이 있는 글자나 이 글자를 쓰게 된다 동시에 종교가 개입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글자를 쓰면은 가운데 글자에 쓰게 된다면 뭐냐 이것 또한 뭐냐 배우자 문제 참 뜻은 좋은데 참진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참진 자 이게 뭐냐 가운데 글자를 쓴과 동시에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배우자 문제로서 가슴 앓이소가리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글 진짜로 참 진짜를 한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겠죠 여기에 진압할 진짜를 쓰게 된다면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세금대를 지어넣고 진압할 진짜를 쓰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직업 면제에서 직업에 관련된 본장에서더 튼튼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진압할 진짜를 남자에게 쓰지만 여자에게는 좀 쓰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참진짜를 사주하고 잘 맞춰놓고 이름을 지어지 야 무턱대고 참 진짜를 쓰게 된다면 배우자 문제에 대한 아픔을 준다 이렇게 보겠지동력독자는 저는 참 이게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이게 불용한자라고 이야기했데그 택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동력독자는 정말 한자 8142 글자 중에서 정말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어지간하면 이 글자를 쓰는 것은 참 좋은 글자다 왜? 동력독자는 태양이 있을 이 안에는 태양이 있을 태양 납이 되니까 여기에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와 태양이 있는 아주 좋은 글자예요. 겨울 태생에게 태어나도 좋고 봄에 태어난 사람이 이 동자를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명에서 장명에서 정말 잘 쓰는 그잘 활용할 수 있는 글자 중에 동역동자다. 그런데 딱하나만 참고하자, 얘는 참 좋은 글자다. 장남한테만 쓰는 글자라는 거지요. 차남에게 이게 동역동자를 쓰게 되면 차남이 장남 역할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순서가 바뀐다면 차남이 장남,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그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남에게만 써주자. 차남은 이거 쓰지 말자. 근데 차남에게 우리가 돌림자 항렬이다 해서 이렇게 쓸때 때는 얘를 약화시키는 글자를 옆에 글자를 잡아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장남 차남으로서 순서대로 잘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니다 저는 여기는 참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이렇게 보죠 조선의 기적 동방이자 자립독립 의지 강조 그 나라이겠죠. 동력동자는 그래도 이 동력동자를 쓴과 동시에 지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구력. 그래서 이 글자는 저는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사주에서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봐야겠죠. 사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일간을 놓고 봐야겠죠. 이때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정유를 갖고 있었다. 정유, 임신이다. 임신. 만약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축이 들어와 있다. 축시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 정축을 갖고 있다. 그냥 일관해서 이렇게 정축을 갖고 있는지. 한임이대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 불 자체를 갖고 있어요. 정화, 약합니다. 약해. 왜 가을, 이, 그 이제 가을철 입추가 시작이 됐어요. 가을철인데. 사실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일단 좌쪽은좀날아가겠죠 이미 있어요 정임 한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늘 불이 왔다갔다 꺼진 불이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얘는 유축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유와 축이 들어있으면 와이 자체에서 얘 하나는 참 좋습니다 정축 아니 정유 여기는 장생을 받으니까 그러면 뭐냐 이런 경우는 여,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남자는 여자겠죠 여자 현재 해당이 되고 이제 정제 안에 얘는 현재 여기에 있으면 두 여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두 여자를 만나겠구나 부인과도 다른 사람도 만나겠구나 그런데 뭐냐 이 여성이 더 오히려 본인의 마음에 맞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그냥 저렇지만 이렇게 나 이렇게 그냥 타고 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얘하고 이거 축의 근심 법적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 좋아하지만 힘이 딸렸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몸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되는데 사주에서 금, 내감 기운이 태운에서 들어게 된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건강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보겠죠. 돈 벌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네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태어났다, 아,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신 형이니까 일단 얘도 있으면 상처를 받고 얘도 절반 상처를 받고 정이 한 목이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건강 문제 조금 약하다, 병화를 하겠구나 보겠죠. 얘를 도와주는 글자 거의 없어. 얘 하나에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데 힘 자체가 없고, 기토 자체도 힘을 무선시키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정의 한목이니까얘 자체는 정의 한목과 얘가 흙인지 백인지, 지금 오줌동못 가리고 유축이니까 힘이 다뺏기고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는 것 거죠. 이럴 때는 뭐냐? 장면에서 당연히 열리면 토하고 화를 가지고 지원군이 나 들어가죠. 하겠죠. 지원군. 그러니까 기토는 안 된다. 모토를 잡자. 예를 들면, 이 자체 아직은 가을이니까 이추가 시작이 됐으니까 정화보다는 병화를 잡자 이렇게 보겠죠 병화 대우의 흐름을 놓고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럴 때 만약에 동력동자를 들어온다 자 들어오세요 동력동자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뭐냐 얘는 들어온과 동시에 이 사주에서 많은 효자 역할을 해요 왜? 나, 나무목이 들어와 있죠 강목이 있겠죠 아들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오면서이안들 전체를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이 이름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사주다는 거죠. 사주에서 뭐가 부족하냐, 어떤 게 부족하냐, 부족한 걸 찾아서 이름을 입혀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불러줄 때는 파동, 소리. 소리에 의한 그런 따뜻한 기운이 들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를 쓰는 것들그 안에서 다 응향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쓴과 동시에, 여기서는 에보가 되는데, 여기 만약에, 참기자를 쓸 수는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동방이자를 쓰게 된다. 동방이자를 이 안에는 괜찮습니다. 인사시 사명살이 있어요. 인위도 이인사실 사명살 두가 아니야. 이건 괜찮은 글자예요. 괜찮습니다. 사명살 안때려 얘한테 굉장히 효, 도움 역할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한자. 장백에는 이때 이렇게 해줘야 돼. 해주는 게. 그래서 이런 글자를 써주는 게이 동방인자나 이런 한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이런 게 엎친 데 덮친 경우안 좋다 했는데 만약에 진짜데 진압할 진짜를 만약에 지었다 이 안에 진를했다진짜가 돌림자의 항렬이야 이렇게 해서 지은 얘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름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늘 신경성 스트레스로 받고 살으 하는 거이데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 몸이 축났다 귀가 약하다 의지나 약하다 그냥 제가 막 적었지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다면 벌써 이것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몸이 약하다 골골하다 40대 넘어가면 몸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한자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장명을할 때는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부족한 것을 찾아가지고 보안보강 작업을 하는 것이 장명이다. 이럴 때 장명이 자기 힘발을를 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한자들을쓸때 그냥 막 써도 그런 성격으로, 성격, 이름에는 성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름 변화시키면 성격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 성격 변화가 일어나요, 이름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격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애기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배서 이름 바꿔줘면서 성격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뭐냐 조후. 조화가 후조 이루어지죠 조 조화 근데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름에서 좋은 균형을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이름으로서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름은 절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은 누군가가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거기가 아무리 멀고 멀리 있다 해도 그잘 짓는 곳을 찾아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은 뭐냐? 전문가를 찾아서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